마음엔 굳은 살도 안 베기나 맨날 맞아도 맨날 찌르르 해막그 느낌이 두부를 조각칼로 퍽퍽 떠내는 그런 느낌이야 <웃음> 뭘 굳이 그래?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되지 사람들이 막 사는 게 징글징글할 때 그럴 때술 마시러 오잖아 만사가 짜증나고 지쳐있을 때 난 웬만하면 사람들한테 그냥 다정하고 싶어 다정은 공짜니까 그냥 서로 좀 친절하면 좋잖아 근데 어떨 땐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막해 막 함부로 해 그럴 땐 가끔은 나도 좀 그래